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와 AWS 람다 엣지로 SPA에서 동적 오픈 그래프 구현하기 발표를 맡은 김병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력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현재 솔리다레테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커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 엣지로 SPA에서 동적 오픈 그래프를 구현하기. 제목이 길죠.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오픈 그래프가 무엇일까요? 네 프로토콜입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웹링크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타태그의 기술, 정보를 기술하는 규약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카톡에 링크를 올리면 이미지와 제목, 부가설명이 보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이트 제목, 이미지, 상세설명은 미리 설정한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수집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메타태그에 적어놓은 정보들은 대부분 이미 완성된 HTML 본문 어딘가에 적혀있는 정보들일 겁니다. 본문에 이미 적혀 있다면 왜 굳이 규약까지 만들어가며 메타태그로 중복해서 명시를 하는 걸까요? 만약 오픈 그래프가 없다면 소셜 쪽을 타겟으로 둔 작은 스타트업들은 아까 카카오톡처럼 예쁘게 웹링크 미리 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링크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 제목, 설명을 보여주기 위해 HTML을 분석하고 주요 정보 최적화 기술, 즉 SEO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만들다가 자금이 다 바닥나겠죠. 현실적으로 대부분 직접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오픈 그래프는 표준처럼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 전에 리액트 SPA로 제작해서 지금까지 상용 중인 커머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품을 유저들에게 더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특정 상품의 링크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카톡으로 야구점퍼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링크를 올리면 사이트 루트 오픈 그래프만 뜨는 겁니다. 아주 부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아쉽죠. 유저도, 유저분들을 혹하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예쁜 상품 이미지와 상품명이 바로 보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왜 링크마다 동적으로 오픈 그래프가 적용이 안될까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 그래프의 스크랩 봇의 행동 강령입니다. JS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단지 로우한 HTML만 해석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SPA의 기본 뼈대가 아주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Create 리액, React 앱 도구를 통해 React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하면 HTML은 하나, 하나만 존재하고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져도 저 HTML은 대개 변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스크립트 태그에서 모든 JS 소스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대체 방법은 고안하기 나름이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React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배포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모든 상품 목록을 API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각 상품별 HTML을, HTML 파일을 만들어둘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손쉽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하는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별 서버, 라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주거나 위첫 번째 방법을 프레임워크 단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빌드하고 배포한 후에 사이트 관리자가 상품을 추가하면 그 상품은 오픈 그래프가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당시 저희의 상황에서는 Next.js로 포팅하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리액트 기반이지만 Next.js로 넘어가기엔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파일별 라우터로 변경을 해줘야 했었고 링크 컴포넌트 역시 재구성해주는 등 다양한 코드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웹 코드를 건드릴 필요 없이 인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액트 서버 앞에 프록시를 두는 겁니다. 일반 유저가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거라면 평상시처럼 리액트 앱에 넘겨줍니다. 하지만 크롤러 보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는 거라면 주저 없이 API 서버로 라우팅 시켜줍니다. 그리고 API 서버에서 해당 상품 설명이 담긴 HTML 메타코드를 반환하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말이죠. 자, AWS 발표인데 이제야 AWS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 인프라 구성을 AWS 서비스로 치환한다면 프록시 역할을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하고 크롤러 봇 검사 로직은 람다 엣지를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뛰어나신 분들의 구현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존 블로그에는 2017년에 발표되었고 한국 레퍼런스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단지 구글에 람다 엣지 SEO 오픈 그래프만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 앞선 레퍼런스를 따라 소개시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위 사례를 구현하려면 우선 람다 엣지가 필요합니다. 람다가 서비스, 서버리스 비스서 서비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람다 엣지는 무엇일까요? 엣지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즉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마다 람다를 배포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람다를 실행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엣지 로케이션에서 람다 엣지가 배포되는 건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보라색 점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큰 원으로 리저널 엣지 캐시가 존재하죠. 람다 엣지는 이곳 리저널 엣지 캐시에 배포가 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싱은 이, 파라, 이 주황색 원 안에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먼저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그리고 리저널 엣지 캐시를 거쳐 캐시 미스가 나면 오리진 서버로 가는 것이죠.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는 람다 엣지는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앞단에 분야, 뒷단에 분야로 나뉘고 리퀘스트냐, 리스폰스냐에 따라 나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저장소를 중심으로 캐싱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앞단인 뷰어 요청 쪽에서 매번 달라지는 사용자 요청을 검사하고 뒷단의 오리진 쪽에서 캐싱해줘야 할 로직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뷰어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와서 만약 캐싱 히트가 되면 오리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뷰어 리스폰스로 응답합니다. 그렇다면 앞단과 뒷단의 중심이 되는 클라우드 프론트 캐싱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리퀘스트는 URL로만 분기해서 캐싱 히트가 되고 응답을 내려줄까요? 아니면 리퀘스트 객체가 완전히 동일해야 캐싱 히트가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리퀘스트의 요청마다 달라지는 데이트 헤더나 유저 에이전트 헤더 때문에라도 무조건 캐시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디폴트로 설정해준 캐싱 규칙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규칙의 과정을 캐싱 정규화라고 합니다. URL, 헤더 등 우리가 캐싱 기준을 규정하는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URL, 컨텐트 타입 헤더만 캐싱 규정 대상으로 두었다면 유저 에이전트가 달라도 캐싱 히트가 될수 있겠죠. 또한 이뮤의 커스텀 헤더도 정규화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람다 엣지로 어떻게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뷰어 리퀘스트에서 해당 유저가 크롤러 봇인지 아닌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오리진 리퀘스트에서 크롤러 봇이 아니면 원래 리액트 프로젝트인 오리진 서버로 그리고 크롤러 봇이라면 API 서버로 보내 해당 상품의 정보를 취득해서 메타 태그로 반환해줍니다. 그럼 각각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뷰어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헤더에서 유저 에이전트를 꺼내 크롤러 보신지 확인합니다. 여부에 따라 새로운 커스텀 헤더를 만들어 리퀘스트에 붙여주며 다음 오리진 리퀘스트 람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만든 커스텀 헤더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싱 규칙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며 정규화 과정을 통과하여 오리진 리퀘스트 람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카카오톡 오픈 그래프 스크래퍼 유저 에이전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페이스북 익스터널 힛 슬래시 1.1이 보일 겁니다. 카카오톡이 페이스북 스크래퍼를 쓰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자체 스크래퍼가 있을 겁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들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유저 에이전트로 오픈 그래프를 수정하는 작업을 한 사례가 많을 텐데요. 그 해외 사이트들은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페이스북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해외 사이트들은 요청의 유저 에이전트에 페이스북 익스터널 힛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픈 그래프 처리를 해주었겠죠. 그 알고리즘에 같이 처리되기 위해 대부분의 다른 스크래퍼들도 페이스북 익스터널 힛을 포함시킵니다. 다음. 다음은 오리진 리퀘스트입니다. 먼저 뷰어에서 넘겨준 커스텀 헤더로 보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만일 보지 아니라면 리퀘스트를 그대로 반환하여 리액트 서버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보시라면 위와 같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파싱하여 API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를 반환합니다. 오리진 리퀘스트에서 리스폰스를 반환했습니다. 함수 본문 하단에 보시면 리퀘스트를 반환해야 하는 곳에서 리스폰스를 반환했네요. 이 역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기존의 오리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 프런트 캐싱으로 응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작성은 모두 끝났습니다. 뷰어 리퀘스트와 오리진 리퀘스트를 람다로 배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한 람다를 클라우드 프론트에 연결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동작 탭에 가셔서 다음과 같이 경로 패턴과 캐싱 정책을 설정합니다. 캐싱 정책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동작 편집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커스텀 헤더 X 뷰어 타입을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보면서 겪은 문제였는데 여기까지 설정한 후에 상품 URL의 요청 명령어를 날려보면 어, 404 응답이 뜹니다. 이는 리액트 SPA에서 i n d e x h t m l 루트 경로 이외에는 URL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리액트 서버인 오리진을 S3로 놓고 정적 웹사이트 배포를 해놓았습니다. S3에 없는 경로 탐색? 즉 여기에 오류 문서 선택 사항에 인덱스.html을 적어놨는데요 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404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뜨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어 유저가 특정 URL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대로 오리진에 넘겨줍니다 여기서 S3 정적 웹사이트는 이 URL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놓은 설정대로 HTML, index.html을 404 코드와 함께 반환합니다. 이를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대로 유저에게 내려줍니다. 이 경우 크롤러 봇 역시 URL을 해석할 때200 이외의 응답 코드를 받으면 해석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이미지, 설명, 제목이 제대로 보일 수 없겠죠. <웃음> 이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류 페이지 탭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리진으로부터 403, 404 응답이 내려올 때 이를 200 응답 코드로 변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에겐 200 응답 코드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카카오톡에서도 예쁜 오픈 그래프 콘텐츠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만 길었지 실제 설정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면 람다 코드 20여 줄 작성 후에 클라우드 프론트 캐싱 정책과 오류 페이지만 설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Next.js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정말 마지막인데요. 조금만 참고 호기심을 가져볼게요. 어, 발표 전반적으로 SEO가 아닌 오픈 그래프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는 검색 최적화, 즉 SEO를 할수 없을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애매하다입니다. 먼저 해당 검색 포털이 검색 리스트 상위에 어떤 기준으로 올리는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시멘틱 태그를 중요시하고 또한 바디 태그 내부의 텍스트에 동의어 단어가 얼마나 있는지, 중복되었는지 등을 계산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즉, 내부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람다 엣지에서 메타 태그뿐만 아니라 바디 컨텐츠도 작성해서 보내주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겠지만 SEO를 목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현은 끝났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손쉽게 인프라를 구축해 엣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과 툴링의 발빠른 발전으로 우리에겐 기술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많은 AWS 서비스들을 가볍게 이용해보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